안녕하세요. 주식을 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주식 계좌로 다 털어넣었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총 2억 원을 손실을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말과 같아서 끊지를 못합니다. 모든 종교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깊은 늪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으. 주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사고 싶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면 살수 있는지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목표로 주식을 해야 하나, 막연히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욕심이죠.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제목만 좋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오늘 저녁은 무척이나 가슴이 찹찹한 날입니다. 죽기는 무섭고 변하기는 더욱더 무서운 저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누구 말대로 주식시장을 떠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 젊은 나이에 주식을 알게 되면서 부터 저의 인생은 하나부터 100까지 다고 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똑똑하고 착실하고 착하고 잘생긴 잘나가는 직장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주식으로 인한 패배감은 스스로를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이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런 상황인데요 주식한 지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대략 적으로도 주가 상승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주위의 주식에 관심있어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친하고 오래갈 사람에게는 주식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면 확률상 해가 망신할 확률이 높기 때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펀드를 들어라고 합니다. 또는 채권을 사라 예금적금이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다들 기본적인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의 원금은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쟁이들은 적금을 싫어합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적금을 하면 물가상승률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말아먹을 수가 있고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건 하수나 고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수백에서 수십억을 벌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매매로 2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온몸으로 느낀 욕심이라는 더러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욕심의 반댓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욕심의 반댓말은 만족이라는 흔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신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욕심부리즘, 말아야 할3대악인 권력, 돈,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세 가지를 다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교육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살아야 하지만 어릴 적 배운 교육을 무시하며 나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젊은 나이에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그 결과 돈도 직장인 평균 월급 이상을 받고 있고 여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결국 욕심이 지나쳐서 주식으로 누적 2억 원이라는 돈을 젊은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식 도박장에서 숫자 노름으로 끝내 날려 먹었습니다. 2억 원을 날려 먹으려면 계속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이익이 나고 심지어 일주일 사이에 3-4천만 원으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몰빵으로 매수하거나 테마주 위주로 매매 패턴이 바뀌면서 결국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끊을수 없는 욕심에 대해서 그래서 손절매를 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말이죠.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악마와 같이 타오르는 욕심으로 끝내 몰빵과 실망감으로 손절매를 하고 맙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대선 테마를 두 번이나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매수해 둔 종목이 연초부터 얼마나 깨지던지 테마의 바람을 맛보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에 피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박의 끝은 깡통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 깡통 다섯 번은 차야 정신 차린다고 하시던데 독설이 아닌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무섭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형 승용차감 날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그뒤 친구가 물려있는 종목에 촉기 와서 매수를 했는데 적은 금액이라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는 사이 어느덧 수익은 20% 넘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과거의 더러운 습성이 나타나 아내가 저 종목에 몰빵을 했더라면 잃어버린 차한대 값을 다시 찾았을 건데 더럽고도 추접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고 주위서 말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땐 손해를 본 것보다도 더큰 충격과 손목 하나 자를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내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내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상실된 나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하라는 충고했는데 정말 그만한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많은 손실로 인해서 지쳐있는 상태라 이 모든 충고가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병입니다. 법적으로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얼마 후에 돈이 몇천만원 생기는 날이라 이마저도 날려버릴까봐 겁이 살짝 납니다. 이미 주식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식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1%의 만족감이 내 가슴에 큰 기쁨이 되는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는 욕심이 아니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가짐해봅니다. 모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세요.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나 주식을 알고부터는 삶이 점점 지쳐가고 분하고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아니, 천불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멘붕은 살아가면서 처음입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속에서 속구치는 불덩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누구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또 누구에게도 못하는 이스린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땅 속으로 훅 꺼져도 시원찮도록 내가 너무나 싫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요? 이번에 주식을 완전 정리해야 했는데 어머머 하면서 정리하지 못했네요. 어제 400만원이 넘어가는 손실을 지켜보면서 아, 정리해야겠구나. 위험하다 생각은 했지만 개조의 마이너스 파란 숫자를 보며 이만큼 빠지는 것도 지켜보았는데 설마 내일 더 빠지겠어.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손실을 만회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끔씩은 전날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종목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군요. 나름대로는 기다리면 큰 수익이 날것 같은 종목이어서 매수할 때는 기대가 크기도 했고요. 주식으로 아파트 한 채를 최종적으로 날리면서 누구나 그러겠지만 아껴가면서 모은 돈, 주식이라는 거대한 아가리에 쳐 넣었네요. 자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건가. 그리고 저는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으로 잠도 이룰 수 없었네요. 똑바로 누울 수도 모를 누울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서럽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들과 저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남편은 어쩔 것인가. 누가 따뜻한 물 한잔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갖다 줄 것인가 나는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꺽꺽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놈의 주식 때문에 내 빛나는 시간을 다 죽인 것입니다. 도박 중독증이구나. 후회를 정말 땅을 치는 후회를 하면서도 어느새 장이 열리는 시간만 되면 주식 시세판으로 신경이 가곤 했습니다. 동생이 울더군요. 언니 주식가지마 완전 끊어 설령 주식으로 떼돈을 번다 해도 제발 하지말라면서 이미 남편 모르게 면허을 날린 후였습니다. 들통이 났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주식이 무엇이기에 그만큼 돈을 잃을 수 있느냐고 남편은 혼잣말처럼 했고 나는 꽤 아픈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조금의 남은 돈으로 남편은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매수매도에 있어서 남편과 나 사이의 마찰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홧김에 나도 다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할 때는 조바심으로 손실에 손실을 거듭했지만 오픈된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해서인지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았네요. 암이라는 병이 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장 주식부터 끊으라는 남편 명령에 몽땅 시장가로 다 처분하고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는 힘이 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나는 암이라는 병을 얻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는 해방된 듯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족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었고 그나큰 죄인이었지만 아미 그런 감정을 희석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았고 컨디션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심심풀이로 하겠다는 말을 남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잔고의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동안 마이너스가 손쓸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고요. 깡통 개념은 아니지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왜 나는 이토록 못났을까요? 손실이 커지니까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더군요. 공포와 뼈저린 자책감. 주식하다 보면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일이 일 비해서 어떻게 견디느냐고 충고를 듣기도 했습니다. 종목을 바꿔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올라버린 주가가 부담이 되어서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력들은 언제 무슨 이유를 붙여 차익실현에 나설지도 모르기에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요 곤두선 신경줄이 언제 끊어질지 팽팽하기만 해서 기운도 없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서 기니도 걸렀습니다. 나는 사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 또 암이라는 세포가 다시 생겨날지 모르기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때는 명상센터에 가기도 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 주식을 끊고 싶은가에 물음에도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끊고 싶지 않은 건지 끊지 못하는 건지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